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좌대 왔습니다 대원좌대 건상 출조가 있었는데 바람 때문에 취소되는 곳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방향을 정했어요 아들 지렁이 니가 끼워 응. 이거 됐어 이거 됐어? 어어 어. 어, 지렁이 끼우고 도내 마음대로 끼우어어 방류하신다 어. 또 하실거야 가서잡아 어어 일단 가서도 방류를 일찍 해주시네 자 저쪽에도 이쪽에도 넣어주시죠 자, yeah. 유후 자, 고기 봤으니까, 박류빨. <웃음> 아, 저도 입지을 받아야 되는데. 박류하자마자 한 마리 벌써 잡으셨어요. 오! 아, 으, 놓쳤어.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아이고. 나도 방역발로 시작하고 있었을수도 있었는데 아니 쏙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지? 아 지렁이 먹었다 오징어 안먹나? 자기야 지렁이 달아야 되나 보다 어떠 아, 지렁이 싫어하다 와, 잘 잡으시네. 아, <웃음> <웃음> 어, 아까 첫입 <첩이> 들어왔었는데. <웃음> 어떠? 농어도 있고. 사장님, 어제 많이 넣으셨는데 안 나왔어요? 어, 오늘은 방류 하시자마자 한 마리 나오고 저도 입질을 받았고 또또 또 잡으시고 음... 오늘은 또 다른가봐요. 아, 매일 이으습니다어 <웃음> 그러면 고기 많이 들어있겠네. 저긴 정말 많이 들어있어. 어... 어제는 저 하나만 썼거든요. 어. 아, 제는 저기 네번 넣었어요. <웃음> 근데도 안 나왔단 말이죠 안 어제. 그래도 또 조용히 잡아가신 분들은 어. 8 마리 정도. 오 오우... 응. 혼자서. 이야 어, 뭐야 짜시죠? <웃음> 야, 너왜 소리 소문 없이만 접어? 아빠 나 이거 그거 계속 이거 이거 빌수요. 어, 그거 저기 역회좀내버 때문에. 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야, 오늘 큰거 넣으셨나 봐. 빨리 와. 응? 어? 오. 먹은 거다 뱉는다. 오, 봐봐. 오징어. 야 엄청 크다. 오, 엄청 크다. 어, 망 어디 있어, 망? 아들 잡으면 이쪽으로 가져와. 어. 오, 사이즈 크다. 우와 잘 나오네. 엄청 잘 나오네. 어, 다다 <웃음> 아 지금 초라 물이구나. 아들. 뭐. 왜? 어? 이게 지금 되게 얕게네. 아. 아 이거 잠시 아빠도 입질 받아야 되는데. 어? 아 이게 내려가는. 어어 어, 면사 면사라고 하는 거야 찌 멈춤. 끝에 잡고 있어 여기? 4m 50에 어 바늘 끝이 4m 50? 어 그럼 대충 어느정도 거의 건져내는 수준인데? 어제 많이 늦었대잖아 지금 오징어가 다딱있나가다빠 어, 오징어 지롱이가 지렁인데? 그래서 꽉이면 이쪽에다가 한번 던져봐 다들 또 오징어 해봐 아니 나는 또 여기 코너 딱 나올 것 같은데. 어, 짜식이. 오징어로 나오는데 지렁이로 잡냐? 아니, 저기 나오면 여기 나와야 될거 아니야? 어. 선태야, 최대한 빼보려고 노력해봐. 아니, 어쩔 수 없이 끊튼가 안돼? 나가야돼나이길 입질 오잖아 갈라고 해도 어우 어우 <웃음> 미치겠네 진짜 이거 <웃음> 아니 쏙골고 들어가는데 어우 아, 진짜 빨리 가자 아 어.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에이 화이팅! 됐어 됐어 됐어 그렇지 그래도 방향성은 좋았어 왜? 어? 잡혔어? 네 잡았어 와저씨와 미치겠다 진짜 아니 내가 진짜. 와 쓰러지겠네 진짜 <웃음> 야내저 네, 저거 낚싯대 해러 갔다 왔는데 왜 자기가 저좀 못뒤게 해 진짜 <웃음> 야. 성태야 뜰채 갔다가 저찌 건조 이건 초보가 다와 진짜 너무하네 아닙니다 그냥수니까 되는데 후 진짜 화이팅이 진짜 낚시대 두대 중에 어, 아들놈 미끄려서 잠깐 갔다 왔더니 집사람이 잠깐 들고 있다가 집사람이 손못 봤네. 너 때문에 그래 짜샤. 아빠가 지금 한번 손맛이 얼마나 그리운데. 안 봐? 오 잘해. 그래 그래 먹었어. 아빠 단 말이 왔다. 오. 어! <웃음> 아니 챔주 세게 했는데 몸때 <웃음> 가지마 <들게 하지> <웃음> 자기도 꽝 <꽉> 쳐봐 세게 <웃음> <3개> 하게 되지 <웃음> 아 진짜 <웃음> 지렁이 꼬리만 먹었어 그어석게 응? 되게 얄밉게 먹는다 되게 얄밉게 먹어 이렇게 저기가 길어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먹더라고야이 바람에 출조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에이 근데 이 바람에 출조했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좌대를 와도 꽝 치는 건 마찬가지 <웃음> 야너 이쪽 아파트 쳐다도 보지 마라 성태형 성태형 <놀림> 초딩한테도 놀림 당하고 이거 아, 고, 오늘 고기는 자기가 고져야되겠다 주워서. 자, 이거 하겠습니다. 오! 참돔이다! 오! 이야, 진짜 잘 잡으신다. 혼자 잡으시네, 와. 방류할 방역을... 수 있네 그렇지 이쪽으로 와라 훨시 많아요. 엄청 많이 <웃음> 잡으시는 것 같은데. 열 마리 열 마리 넘게 잡으셨죠, 지금. <웃음> 배 오늘 처음 와서 <웃음> 처음 오셨 잡... 애들이 네. 잡쳐 지나봐요 <웃음> 진짜 <웃음> 다아빠그없어 <웃음> 한 마리가 갔다. 아휴, 그게 한 마리가 없네. 그렇지, 예. 아까도 좀 기다려줬어야 했는데. 기다리질 못해서. 아하아 이게 안맞이네 어 로이 사이즈가 크다 거 어? 어, 어, 오징어 야되 오징어 만 사이즈 나오나봐 <웃음> 어 혼자 계속 잡으시더라고 어. 실력차가 어. 있는 게 이건 또모오셨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요거. 요 요거. 요거. 요 요거. 요요요요 이거 성태 좀 갖다 줘 어? 성태 좀 갖다 줘 이걸로? 그러니까 아빠가 특수한 미끼가 주셨어 꼬리를 많이 잘라가지고 이거 끼우라고 하시는데? 일단 이거 좀 이거 하고? 여기다 줄게 이 친구 하자 살짝 왔는데? 뭐여나요 네, 네. 잘했다. 어, 사이즈 이건 중간급이야? 네, 중간급이야. 어. 크지 않아? 3자? 3자. 3자 되겠다. 두 마리야, 두 마리. 응. 아 <웃음> 참.. 손맛이 그리워서 좌대 온건데 <웃음> 여기서도 꽝을 치고 있으니 움직이는데 물어? 이런 <웃음> 아 걸렸어 아막 어, 빠졌다 <웃음> 이야 <웃음> <참>. <웃음> 신기하네 <웃음> 어, 얻어 걸렸어 상태야 <웃음> 이거 수심 얼마 맞췄어? 어 4... 5, 5? 4미터? 그쵸 그러면 3m? 바닥에 닿을 듯말 듯하게 나 아까 입질 있었어 그러니까 입질 있었어? 어 너무 급하게 쳤어 아 너무 급됐어 3미터 50이면 거기가 맞나보다 어그 옆에 이걸 닦아 가은데뭐 눌러봐 요,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아 이렇게? 이정가이 정도? 이 정도?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네? 먹어도 어, 야 한마리 밖에못 잡았는데 먹기라도 잘 먹어야지 아까 내가 아빠 놀렸는데 이제는 아빠가 안는지 아빠 찢좀 보면서 에이 다 찢으면 내가 잡을거야 오 이제 먹어도 될까요? 잘 먹겠습니다 아빠는 왜안 죽어요? 도비지널이 벼를 치고 있는거니? 편도 치는거 아이 됐어요 이건 좀 매울려나? 고추가 너무 많는데뭘 응. <웃음> 맛있어? 안 매워? 아니 응. 아니 아빠 엄마가 고추랑 마늘이랑 다 먹거든 그래서 오빠 매우실까봐 회두마리만 떠서 먹자 될까? 어. 응 나머지는 두 마리 또 하나 먹자고. 응. 음. 떠아 음. 진짜. 어 엄마 저기 뭐야세 마리는 가져가고. 네. 뭐 응. 살려가지 말. 너 엄마 아빠 세 마리. 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네, <웃음> 아, 내가, 내리내많내 잡았어요 어저께 내가, 내가, 내안 내가, 요 지금 이제 수 내가, 요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두 마리? 가두 어, 마리 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 산물. 성태가 요즘에 회에 맞들였어. 와, 배고파 죽겠어, 진짜. 회먹어니 되죠? 응. 어, 맛있게 드요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회, 이거. 땀무도 있고. 쌈. 회 어때? 회 먹었어요? 음. 괜찮아. 괜찮아? 알쩍. 알 막 여기도 알고 보였어? 응, 살짝. 음, 맛있다. 음! 여기 그래요 자대에서 발에 떠먹는 그 맛은 있다, 그치? 맛있는데? 뱃니랑 싸줄까? 뱃니는 사지에서 먹어야 돼. 응. 테라나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먹어. 자. 음 근데 음. 그 사방인가? 응그 음. 홍어 먹을 때 음. 보쌈이랑 그막 사방 음. 음. 음. 근데 그래서 회랑 김치랑 같이 먹어봤거든? 응 음. 근데 숯불이어서 훨씬 더맛있어 왜? <웃음> 회 사방불 드신대 우리 아들은 맛있어 회가 이거, 너무 커 너무 뭐 억겨 응. 그 구운 것맛있다 응. 그냥 구워 응. <웃음> 먹으면 안 되고 응. 저기 위에다가 입혀서 먹어야 돼. 흰자세보똑같지 않을까? 약간 음? 버터구이 살짝 구운 느낌? 있긴 이거. 돼지 비늘 구이야? <웃음> 그러네. 근데 그냥 먹어 주지 않을까? 응. 어때요? 여러분 먹어봐. 맞다, 맛있을 이거? 것 같아. 응, 음, 먹어. 괜찮생선구찮 이거 좀더 맛있어. 찮응 낚시는 한 방이지. 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한은한 괜찮은데? 괜지은데 괜찮은데? 괜찮게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지찮은데괜데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저버하들, 응. 자 가야 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밌었어, 아들? 응. 한 마리인데? 야, 너 어복 좋다고 하더니 은근히 한 마리밖에 없다. <웃음> <좀 모르지> 마. <웃음> 속상하긴 뭐, 난 아이 꼭 빵도 쳤는데 뭐이 녀석 옆에서.